나의 서수소는 산화가 돼요. 왜냐면, 네. <웃음> 왜냐면, 원래 산화수가 0이었는데, 네. 여기서,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오 사사 사나가 됐어요 네? 수소가 사나가 됐으니까 염소는 환원이 됐고 음. 나에서 질소의 사나 수는 원래 0이었는데 음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산화수가 감소했어요. 음. 그리고 나에서 전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수소 쪽으로 끌려간다고 했는데 큰 거는 수소가 아니라 질소라서 틀린 건 4번이에요. 그리고 가랑 나는 둘다 산화하나 반응이 맞아요.